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어, 쇼핑몰 운영댕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쇼핑몰을 운영하기 어려우신 또는 어, 많은 제조업체 이런 회사들이 쇼핑몰에서 마케팅이라든지 어떻게 좀더잘팔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고충이 있으실 때 제가 음, 상품을 어떻게 더잘팔수 있는지에 대해서 입점을 해드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지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회사 직원들이 함께 하면 상품을 등록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쇼핑몰 운영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사실 저희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벅찬 부분도 있고 제가 강의를 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시간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좀더 들여다 보고 기획을 해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많은 업체는 받지 않고 있지만 아주 친한 친밀한 업체들에서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못 파는 것이 안타까웠을 때 조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품들을 좀 도와드리고 판매를 하는데 어, 많은 업체들을 좀 도와드릴 수 없어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 회사는 셀러 허브라고 하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셀러허브라고 하는 회사가 요즘에 유튜브 광고라든지 아니면 어제는 제가 카카오톡에서도 그 셀러허브라는 플랫폼에 대한 광고를 봤었는데요 셀러워프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좀 궁금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까지 하면서 한번 이 회사에 입점을 해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품을 가지고 있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 상품페이지까지도 완성을 했고 어느 정도는 브랜딩의 단계에 있지만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이해라든지 상품을 어떻게 더잘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는 상품을 등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 업, 입점했는 회사 들에서 상품에 어떻게 주문이 들어왔고 누가 주문을 했고 어떤 CS가 왔는지에 대해 가지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해소해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셀러허브라고 하는 회사에 제가 한번 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로 셀러허브의 화면인데요 셀러허브에 들어오시면은 상담없이 스스로 계약하는 셀프셀러의 혜택 이라는 부분부터 해서 어, 샐러드를 굉장히 많이 모집하고 있는 메인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3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 식스샵과 카페24가 연동이 돼서 이미 내가 자사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 스무 개,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SSG.com 이런 등등의 곳에 제가 상품을 입점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수 있도록 셀러허브가 대신 활동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은 셀러허브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쇼핑몰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내가 운영을 하고 있던 또는 스마트스토어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런 곳에 있는 상품들을 셀러허브라고 하는 셀러샵 에서 물건들을 따로 팔아주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지마켓이든 옥션이든 이런 데에서 제가 실제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셀러허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가 대신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종합물까지 같이 넣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게 문구 쪽 상품이다 보니까 이 상품을 좀더잘팔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더 입점하면 좋은 몰까지 좀 추천도 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매칭을 해서 이러한 스토어들을 입점할 수 있게 상품 판매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셀러 워브에서좀 도와주는 그 MD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제안서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셀러업이라고 하는 곳에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들어와서 어? 여기 상품 되게 많네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렇게 구경을 하고 나가다 보니까 셀러 오브 쇼핑몰 자체가 하나의 종합 쇼핑몰처럼 그샵 자체가 거의 신세계 백화점과 같은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다살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 고객 자체에서도 이 상품에 대해가지 아, 이 스토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품을 취급하는 전문 스토어, 전문 셀러구나라는 것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 셀러허브라는 곳에 입점하는 또 다른 셀러인 나는 사실은 공급사 입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하게 이 셀러허브라고 하는 쇼핑몰 자체가 미니샵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굉장히 많은 상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상품이 입점이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스토어에 제 사업자로 다 등록을 해서 상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와 같은 판매자분들은 셀러허브가 적. 카파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물건은 가지고 있고 상품을 판매를 너무 하고 싶은데 입점을 어떻게 하는지 정산은 언제 받아야 되는지 돈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면 내 상품을 대신 팔아주는 셀러허브라는 곳에 입점하셔서 판매하시는 것도 분명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가입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했는데요 회원가입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회사의 이름을 입력 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와 그리고 정산 어디로 받으실지 그리고 전문 카테고리가 어디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어느 스토어에 입점했으면 좋겠는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되고 등록하실 때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객센터가 좀더 빠른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좀더 하기 더 쉬웠던 부분도 있고 더 좋은 점은 스마트 스토어를 이미 하고 있는 셀러인데 다른 마켓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할때이 상품들을 다 끌고 와서 넣을 수 있다는 라 부분이 가장 쉬. 쉽게 입점할 수 있는 다양한 몰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가 종합몰 정도의 수수료를 가지고 있어요. 20%대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한번 등록해놓으면 모든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